안녕하세요 막냉이에요 에이든님 오늘 레이라랑 게임 한판 할거예요 아니 레이라랑 게임 한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키부천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셨습니까? 죄송해요 물론 몸이 안좋은 이유가 있고 또 몸이 좋으면 내가 안좋았고 근데 레이라는 매번 질거면서 뭐 연습을 좀 했대요? 오늘은 또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뭐 이기는 경기에 제가 시간 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<웃음> 일단 그러면 레이라 들어오라고 할게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어깨 근처에 있는 여정 스리라 라고 해요 아, 벌써 피곤해졌어. <웃음> 어떻게? 아 시이라 왔습니다. 제가 그냥 안 하면 내가 제가 전다 치고. 왜요?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? 저 항상 왔잖아요. 어깨 근처의 요정 시이왜늘 하시던 것처럼 맞아요. 하셔야죠. 무슨 컨셉이지 오늘? 레이라가 이런 감정이 왔을까? 네. 네. 그럴걸요 아마. 그건 뭐예요? 차라라라 머리 머리. <웃음> 어? <웃음> 망했어 <웃음> 검은 사막 모바일 모험가님들이 꼭한 번쯤은 해보셨을 그 게임 흑정령의 모험 미니게임 반판 승부를 해볼 거예요 동시에 시작해서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승부고요 지는 사람은 귀엽고 깜찍하게 퀴즈를 내주세요 아 이거 무조건 에이드님 <웃음> 해야 된다 무조건 아, 기억은 깜찍한 거 에드님, 무조건 해야 돼 오? 많은 분들이 보고 싶으실거 예, 요 예, <웃음> 가겠습니다. <해보도 웃음> 게임하면 또에 One, two, three. One, two, three. o n 망했어. <웃음> 시작. h r e 자, 오비터. 네,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국정명 친구 국정명 친구가 지금 o 나 에이드님몇 미터에요? 저는 이제 45미터 높아왜 어? 쓸... 왜 저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? 어잠깐 어, 말식 아! 말식에이드님 맛있... 아! 맛있... 에이드님. <웃음> 아! 아! 씻두분다 지시면 귀엽고 어, 깜찍해야 돼요 에이드님에이드님이 진짜 그, 그... 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응? 시라요? 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시라! 시... 시르면? <웃음> 어! <목소리> 오 진짜? <목소리>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네. 예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이틀 <목소리> 이틀 진짜? <목소리> 어, 너무 잘 어울리지, 진짜? 진짜? 네예귀짜미짜진귀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자짜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 진짜? 주점의 기요이 포즈는 손바닥 있죠? 그 한쪽 손 이거 잡고 이렇 <웃음> 이렇게 너무 <웃음> 커요 <웃음> 너무 커요 아! 만우살 편이니까 귀엽고 깜찍하게 거짓말의 의미를 담아서 네. 뭔가 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짓말쟁이는 누굴지 구 맞춰주세요 기어가 지워줘라 자 1번 MC 레이 이 요정을 하면 현타가 와요. 거짓말일지 아지 몰라요. 모른다. 자 막냉이. 사실 나는 막냉이 이름은 막냉이지만 나이는 무척 많습니다. 잠시만요. 무척이라뇨? 생각보다 막냉이의 나이는 많다. 자, 3번. 시윤이 맞습니까? 네. 나는 검은사람 모바일 모험가이다. 검은사 음 모발도 모험가다. 네. 음 <웃음> 어, 사실 저는 차이 같은 자식이 있다. 아. 이스라엘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, 여기서 과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지, 누구일지.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어가 지워져라! <웃음> 끝! <웃음> 어. 여기 온라인 여신? 신! 어, 모바일 여신? 모바일, 모바일 에이든! 아 모바일 여신안 돼! <웃음>